얘들아 이제 풀러봐 오! 어때? 느낌이? 어, 냄새, 냄새가 좋아. 오, 냄새가 정말 좋다. 어, 수제 슬라임이라서 그런가? 엄마, 이게 1, 2, 3이라고 응. 하는 거거든? 응. 일단, 오레오 먼저. 이거는 좀 댕댕하다. 댕댕. 댕댕이는 강아지인데? 아니야. 오, 이거 너무 이쁘다. 나 이거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 엄마, 먹고 샵? 아, 이 열어줘. <웃음> 이거 화장대 안 붙어. 나머지 두개 열어줘. 이건 열어줘. 이것도 다탱크예 이걸 못 친다. 안부터 조금부터. 엄마 아빠. 맥주. 아빠 음. 이거 맥주네. 줘 맥주, 봐. 오렌지고 이게 음. 치즈버터 떡같아 네. 떡! 떡? 아 맞다 성평 아니 꿀떡 좋아하잖아 꿀떡 행운이가 꿀떡 좋아하잖아 행운이가 찍었대 봐봐 오오 대박. 매고한 약두기 하나에요. 매고? 그게 무슨 뜻이야? 방귀 소리 난다, 여기서. 네? <뭔나> <웃음> 진짜 귀여워졌 이것만 이렇게 빼니까 예쁘다. 오, 어? 신기하다. 이거 누르니까 거품. 어, 이렇게 비눗방울이 놔둬. 어, 어, 엄마, 이거 살짝 예쁜 피... 비닛방울. 어, 촉감도 엄청 좋다. 이거 넣어보 Oh, my God. 홍. 오, 하이 오이. 러내 오이. 오, 이 오이. 우이이거이 <목소리> 엄마 이거 왠지 보라색 보라 음. 오, 렌오색 젤리네. 보라색깔 이 오, 이 오, 이 오. 오, 이마 봐봐 저거 날라갔다. 누나 귀찮게 하는 동네. <웃음> <웃음> 아니 왜 스트레스가 풀려 어? 왜 이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쫀득쫀득하고 느낌이 뭔가 음. 좋아 음. 오렌지 샤벨트였습니다 <웃음> was all well, in good f i t h 어찌거야 먹는... 먹는... 섞으면 안 돼? 먹는 거 그거... 이건 아니고, 먹는 거는... 아까 통영했을 때 엄청 예뻐... 나머지는 누나 다 가져가. 왜요 쓰여있는... 되게 편해네 편해. 네 하 a 요 오해요 오해요 오요 오해요 오해요 오요 오해요 오에요 오해요 오해요 오해요 오해요 오해요 오해요 오해요 오해요 오해요 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요오 3번, 오레오. 여기 있고요. 4번, 허니. 5번, 하트 시럽. 어. 6번, 생크림. 생크림. 7번 자몽에이드. 눈 감고 맞추는 거다. 가위바위보. 맞추는 사람 하나씩 가자. 누나 먼저 감을 때 섞어줘, 섞어. 진짜 감았다, 누나. 하나만 선택해서 주세요. 아니, 아니, 누나가 보여. 뭐. 안되지? 다시다시 응. 말해주면 아까 똑같은거 주면 어떻게 딴거 줘야지 너무 감았다 진짜 어디있어 여기 볼게 어줘 어. 여기야 어. 요거야? 응 어? 어? 어? 맞춰도 돼? 응 정답 키위주스 딩동댕 여기? 맞네? 응. 맞네? 자 이번에는 응. 응. 누나가 맞... 응. 너못 믿겠는데? 오! 아니 누나가 골라줘야지 잇! 응. 응. 어 누나는 어려운 걸로 그리고... <웃음> 응. 만져봐 앞에 아니 누나가 가릴테니까 만져 음점단 응. 쇠크림 땡! 슬 술... 솜사탕, 주무탕아 패배 존으로 꼬고. 자 이번엔 누나다 가자. 누나 이렇게 감았다. 응. 주세요. 요거야 응. 어 누나가 좋아하는 슬라임. 어 여기 나... 마카롱까지 있어. 응. 정답. 마카요? 마카는 정답 맞췄으니까 야눈 감으세요. 잘. 눈 감아. 음, 쨍크림을좋아야 싫은데? 알았죠. 기다려. 뭘 주지? 뭘 줘야지 모르지? 그래, 나를 정했다. 세개 된다, 세 개. 야눈 감아. 응. 어디서 뚫려고? 먼저 하나. 두개 세개 다 맞춰봐 그거. 생크림! 이거? 응. 생크림 야눈 감아 다시 생크림 정답 맞췄으니까 눈 감아 어떤거 주지 어떤거 주지 맛이자 이거랑 음. 이게 <웃음> 이게 제일 좋아 음, 클레이 같아 그렇지 않아? 이게 마카롱이지? 마카롱. 근데 이오 엄마 나 이거 이거 돼 이거 돼. 누나도 다똑게지 해. 누나도 다 똑같이 해. 응. 어, 엄마 근데 두 명데 이거 똑같어. 아 음, 비슷해. 똑같진 않고 비슷해. 근데 이거는 바품 안 되나? 이거 내일 시켜줘 말이